전세 사기를 당했다. 그리고 나는 의지할 부모님도 없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하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31살 박모 씨가 담긴 유서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더라도 언제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의 존재는 살아가면서 큰 위안일 텐데요. 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 속 약봉지. 물이 끊길 수 있다는 단수 예고장 전세사기를 당하고 느꼈을 외로움과 고립감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벌써 세 번째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앞서 세상을 떠난 또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생전통화 내용 어제 전해드렸었죠 엄마에게 어렵게 꺼냈던 말 한마디 엄마 미안해요 2만원만 보내주세요 20만원도 아닌 2만원만 달라는 말을 꺼내야 했던 20대 아들은 엄마의 존재를 위안 삼아야만 했던 걸까요? 엄마에겐 세상을 떠난 아들의 미안하다는 목소리가 내내 귓가에 사무칩니다 하지만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는한 자리에 모여 다시 한번 속도전을 강조하면서 흔들림 없는 법안 처리를 이기습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최적기입니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법안 처리에는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삼법중 핵심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회의 시작부터 여야는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거칠게 맞섰습니다. 통합당은 법률안을 심사하려면 법안 심사 소위부터 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법과 지난번 위원장님이 의사봉을 두드린 결론에 의하면 은이보안들은소위원회에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법사위 전체의 를 열어서 법에도 없는 대체 토론을 실시하고 그 결과는 뭡니까? 통과입니까? 통과시킬 것을 예정하고 아니까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관련 규정상 소위는 필수 절차가 아니라며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면 된다고 맞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아, 아, 네, 이의 있으시면 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당 의원들이 또 퇴장하려는 순간.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아니, 토론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토론을 하고 그렇게... 표결 강행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언제 표결 강행한다고 했습니까? 안할 겁니까 그럼? 안 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토론부터 하셔야죠. 아니, 토론을 하면. 토론이 종결돼야 표결을 하든 말든 결정을 할거 아닙니까? 결국 회의장은 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바탕 고성의 호간 뒤 통합당 의원들은 최후의 의사표시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 한 명씩 차례로 퇴장했습니다. 여당만 남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정성 <웃음>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마련하라. 정부는 즉각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 너무나도 억울하고 비통합니다 벌써 세 번째 죽음입니다 지난 2월 대책에서 함께 활동하던 한 사람의 동료를 떠나보내고 아직도 그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는데 우리는 또 다시 두 사람의 아까운 젊음을 보내야 했습니다 전세사기 사실을 가족에게도 참아 알리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죽음은 또 다른 가족을 잃는 것보다 다르지 않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어렵게 만나 서로의 고통과 억울함을 나누고 작은 희망의 끈이라도 잡으려 했던 노력했던 이들을 우리는 끝내 놓치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지난 2월 첫희생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침묵 추모 행진을 벌이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외쳤습니다.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너무나도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나온 정부 대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소해주기는 커녕 더큰 절망에 맞닥뜨리게 했습니다. 희생자의 조문까지 와서 선지원, 후회수까지 검토하겠다던 국토부 장관은 말은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두 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나온 이후에야 국토부 장관은 부랴부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미 없는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단한 마디 말조차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는데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갔냐고. 개인의 사기사건인데 왜 국가가 세금을 써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하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두번 죽이는 말입니다.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피해자가 대부분 2030세대라 사회 경험이 적어 제대로 몰라서 전세사기를 당했다고요?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 전세계약을 하는데 충분히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을 합니다. 죄라면 오히려 집을 살 자본이 없어서 적은 소득에 제출이자 부담이라도 줄여보자고 노력한 게 죄입니다. 바지 임대인과 건설회사, 공인중개사, 보조중개인,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짜놓은 덫을 저희는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